연애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력은 있는데, 여자하고는 잘안 되나 보다. 아, 진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본인 스스로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뭐, 딴데눈 돌리지 말아라. 이제 연기 쪽만 봐라. 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어 응. 자, 이사람 현재, 과거, 현재, 현재. 응. 응, 매력이 많은 사람이야. 정갈자리의 특성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하거든요. 과거에는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프할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점프하려고 좀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진짜요? 어, 종교관 문제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많이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약간 조상풍이 있다. 아 그렇죠. 어 완전 완전. 아 진짜. 음더잘 응. 나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음. 응. 음. 연애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력 매력은 있어 네. 매력은 있는데 여자하고는 잘안 되나 보다. 아,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다면 또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처를 항상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어. 이런 사람들은 연애가 쉽지는 않아. 아, 네. 어. 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아, 음. 음.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3년이 기회예요. 요때 3년 넘어가면 많이 넘어질까 봐. 아 진짜요? 응, 응. 일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응. 왕의 자리에 있었네? 앉았네? 네. 응? 또 왕의 자리에 앉았네? 자기가 하려는 게 있으면 열정적으로 잘할 거예요. 네. 뭔가 내가 뭐를 해야겠다 싶으면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해도 운빨이 좋아서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운빨만 갖고 산것 같지는 않아. 본인도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욕심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에서다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음? 음. 새로운 거 도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봐. 음. 약간 여기에서 조금 안정을 찾으면또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나 하긴 조심해야 그래. 될게또 봐야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응.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본인 스스로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좀잘 해야 된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족 문제 같은 느낌이에요 이사람 문제는 없어 음 응. 자꾸 가족의 카드가 나와요 어 어떤 게 가족 카드 응. 응, 이런 거 응.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음, 이건 누군지 말씀드리고 응. 좀더 질문 드릴게요. 배우로 네? 활동하는 응. 이준호. 이준호. 이준호. 네. 응. 궁금해서 가져 와, 게요이 사람 뭐 배우면 배우면 뮤지컬이고 뭐고 욕심이 많은데? 뭔가 네, 이렇게 막 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응. 가정의 문제 같아. 자꾸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데. 이어 뭐 어떤 음. 카드. 주변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릴 수는 있겠어서 그,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할 일이 있겠다. 음. 그거 말고는 일적이나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음. 음.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 사업해도 될것 같아요.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돈을 잘 불어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 이, 이, 이런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 음, 응. 노래로 하는 게 나을지, 배우로 하는 게 나을지. 응, 이거는 노래. 응? 그리고 배우? 노래는 본인이 진짜 좋아서 하는 거고, 노래. 노래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게 소문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와야 좋은 거야. 다시 또 이렇게 노래 쪽으로 간다면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혼자서는 더더욱이 힘들어 보여요. 노래를 하려면 혼자는 힘들고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배우 생활은 어, 점점 알려질 거예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하면 굳이 이쪽으로 안 가도 될것 같아, 이 사람은. 딴데 눈 돌리지 말아라. 이제 연기 쪽만 봐라.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면 나중에 엔터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건물 사서 월세 받는 지